다가 여기 갈까? 그렇지. <웃음> 갑시다. 여기 있어 파랑새 행복의 비밀을 찾아서. 다다 찰칵 잖아 어머. 그래서 자꾸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음... 그렇네.. 모자도 있고 약간 앤틱한 바닥이 너무 삐걱삐걱하다 모자 괜찮은데? 잘 어울리는데? <웃음> 되게... <웃음> 이거 하나하나 그린 것도 귀엽다. 그렇지. 근데 이건 뭔가 작가님이 그린 게 아니라 여기 그 인테리어 할때 이거 그려갖고 여기 일몰이 너무 꽂지 않아? 약간 복선처럼. 이렇게 나 여기도 마음에. 여기 이게 원래 원작이 희곡인데 음. 희곡을 나중에 약간 동화? 소설처럼 바꾸고 그거를 여기는 아, 전시를 한거 음. 파랑색 의미가 여기서 행복을 뜻하는 거여가지고 계속 행복이라는 이렇게 어? 이거 뭐지? 돌인가? 약간, 약간, 돌 같은. 아, 그렇지 나무, 돌 같은 재질. 네. 어. <웃음> 관람 불가. 사람, 사람 너무 많다, 진짜. <웃음> 추억이 많아. 응, 음, 과거의 행복에 얽매여 있지 않나요? 여기는 약간 동심? 동심, 어, 약간 옛날의 옛날 모습. 음. 여기? 음. 여기 여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음. 소소한 것에서 느끼는 작은 것이 행복이다. 보라색 색감으로 바뀌었어. 예쁘다. 전시들 약간 이거 팬톤 색깔 쓸 때마다 다 해놓더라고. 하면 되지. 좋아요. 모혼잡시사진 촬영을 2분이내로부탁드립니다 <웃음> 저희는 2분 넘게 안은죠그은한한 <웃음> 다시 시하하분파파란은최은 이분은 이분은 이분은 이분이 너무 이뻐이 손소독제 있고 원래 여기에 전등이 있거든 전등이응 어, 어. 음. <목소리도> 이거 할수 있어 진짜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여기 행복에 대한 그 영어랑 막막아 외국어. 어, 외국어들 다 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행복 행복, 행복, 행복, 행복. 어, 예뻐 이쪽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공간. 나 여기 왔었을 때도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자연 친화적이다. 어 너무 약간 힐링 되는 느낌? 응. 그렇지 않아? 그림 자체가 응. 너무 이뻐가지고 응. 색감이 취적이야. 근데 가을 겨울은 왜설탕으로다떠어터고 있어? 약간 가을에 원래 해놓은 건데. 겨울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달게가 점점 내려갑니다 어이거도 괜찮다 음 새가 생겼고 여기 일기도 있어 정도와 <웃음> <웃음> 털이 부들부들해. 입고 오셨어. 귀여워. 그렇지. 새 맞나요? 새 아닌 것 같은데. 아. 여기에 이거 있거든. 아트샵. 나 이거 샀었는데. 저 뭐예요? 원형 스티커? 마스킹 어, 이것도... 테이프 이쁘다어 이것도 새로 생겼어. 어. 즐거웠던 파랑새. 뚝섬미술관 3번 출구에 있습니다. you oh.